안녕하세요 여러분 찐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그리고 많은 피드백과 조언 그리고 관심도 주셔가지고 붕어빵의 3편을 찍어서 피드백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웃음> 오늘 영상은 조금 급하게 찍게 됐어요 아마 이번주 일요일에 영상이 올라갈 건데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프닝을 찍었는데 날라가가지고 지금 장사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잘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많은 피드백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직접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촬영하게 되었고요. 그 장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장갑에 대한 피드백이 나오면 새로운 장갑으로 꺾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에 관련한 시리즈는 Q&A를 오늘을 마지막으로 영상은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좀 드세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드릴까요? 저희 팥이랑 슈크림은 3개에 천원이고요 초코만2개에 천원입니다 네, 네 슈크림 3개요? 네 거기 전통 안에 나와주세요 같이 아, 맞으시죠? 네, 저 초코 슈크림 조금 작은 게 있어서 아, 서비스 넣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음. 안녕하세요! 어떻게 드릴까요? 크림색의 팥색이요? 에 하나 좀 많이 익어서 서비스로 넣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끝났습니다. 반죽은 조금 남긴 한데, 한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구워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정기봉님이 좋은 추억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일단 오늘은 붕어빵 관련한 댓글만 읽도록 할게요. 1편에 인간다큐 님이 호호호 58 너무 웃겼어요 영상 재밌게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겸 님이 언니 이뻐요 <웃음> 아, 감사합니다 주도 님이 남은 수명 이야기인 줄 킥킥킥 <웃음> 킥 감사합니다 기조 <기저> 님 <웃음> 이분 내가 볼때곧 유명해진다 아, 아 타지 않겠지? 불좀 줄이고 이런 댓글을 보면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호드머니 부인님 집게로 붕어빵 잡아서 손님한테 드리는 게 깨끗하고 나을 것 같아요 붕어빵 굽는 손으로 현금 받고 주고 붕어빵 담아드리는 것보단 붕어빵을 집게로 해서 드리는 게더 위생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좋게 말씀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현금을 받고 있지 않고요 현금통이 있어요 그 통에 돈 넣어달라고 하고 이제 붕어빵만 만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님, 열심히 하시네요. 저도 붕어빵 장사하고 있는데 붕어빵 달라붙고 타고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추운데 몸조리 잘하시고 건강, 감기 조심하세요. 아, 붕어빵 장사하시고 있군요. 맞아요.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일단 붕어빵을 처음 하면 진짜 손 데이고 저 아직도 손에 물집이 막 있어요. 이게 2주 동안 안 없어지더라고요. 손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님 한국에 귀국할 기회가 된다면 사먹으러 가겠습니다. 추운 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외국에 계시군요. 응? 가족끼리 봐주는 게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빠가 <웃음>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시고 되게 흐뭇해 하세요. 그 장갑 코멘트를 주셨으니까 장갑 코멘트가 나올 때마다 새 장갑을 끼기로. 이거는 방금 아까 썼지만 아직 좀 깨끗하지만 그래도 놓고 새 장갑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좀탈것 같아가지고. 음. 하진 않고 딱 맞게 있은것 같아요. 잠깐 올려놓겠습니다. slsl님 사장님 붕어빵 가게는 어떻게 얻으셨나요? 붕어빵 가게를 어떻게 얻었냐고 여쭤보시는 거는 여기 황금 잉어빵에 창업 문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느 위치에다가 붕어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새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빌려서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붕어빵 가게를 그리고 제가 열겠다고 한건 아니고 저희 친 언니가 이제 붕어빵 장사를 관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상 유튜브를 하고 있던 제가 영상으로 찍고 남기게 되었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범성님 저도 붕어빵 장사 해보고 싶네요. 붕어빵 장사가 되게 생각보다 위치가 한 위치가 괜찮으면 좀 쉽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에 그 드리는 비용도 크지 않고 되게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건 약간 정말 하는 만큼 버는 <웃음> 그런 거기 때문에 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아앤스님 윽장갑 더러운데 유 장갑을 이번에 했지만 어, 새로운 장갑을 또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새로운 장갑 새로 낄게요 빙구야님. 맛있겠다. 유유. <웃음> 감사합니다. 박주현님. 유튜브 알고리즘 덕에 영상 보게 되었는데 너무 밝으시고 목소리도 너무 귀여우세요. 아, 너무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유유님. 붕어빵, 호떡, 오뎅, 떡볶이, 순대튀김 맛보러 가보고 싶네요. 붕어빵이랑 오뎅하고 있어요. 오시면 좋겠네요. 리제임스님 전 부천서 사과 로제 고구마 로제 플러스 슈등 팔고 있어요 고고 눈웃음 눈웃음. 아이 슈크림이 그렇게 맛이 다양하게 팔고 계신 건가요? 헉, 너무 신기해요 전 양숙님 장갑을 좀 바꾸세요 자주 먹는 거 만지시는데 어, 새로운 거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게좀탈것 같아가지고 새 장갑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장갑들 쌓인 거 보이시죠 제가 세상 얼마나 그 부지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만져도 금방 새까매져요. 그래서 주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박동주님. 노점 영업이 불법인데, 이젠 이마저도 컨텐츠가 되네요. 노점 영업은 아니고요. 여기가 언니, 친언니 가기이기 때문에,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강경래님, 붕어빵 어디서 장사하시나요? 자세한 위치는 말해드리기 어렵고요 여기는 대전입니다 립, 립스틱님, 립 겨울엔 역시 호떡 붕어빵 최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읽으면 안될것 같고요 음... 영생원님, 앵벌이가 학교 안 가고 뭐하노? 일단 이 댓글은 제가 삭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읽으시면 뭐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지웠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부모님이 지원해 주셔서 네, 흔쾌히 응원해 주셔서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학교는 요즘에는 안 가고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나요? 김혜비님 화이팅 느낌표 느낌표 감사합니다 최멀님 미소가 참 매력적이시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현무님 위치가 물음표 음.. 위치는 대전입니다. 박지호님 전문가로서 티발려드려요. 너는 위치가 1번 위치에 붕어빵 넣고 2번 위치에 붕어빵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1번 붕어빵이 덜 익었는데 2번 붕어빵이 익었을까요? 당연히 1번 붕어빵이 덜 익었기 때문에 2번도 덜 익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뒤에 걸 자꾸 열면 오히려 붕어빵 알맹이에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빵이 눅눅해질 수 있습니다. 1번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1번 읽을 때까지 다음 붕어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후뿐님 요즘 같은 시국에 붕어빵 방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셔요 그리고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도 서비스 업계라서 저렇게 4개 달라고 하신다고 안돼요 하는 것보단 계속 그러시면 요번만 서비스로 하나 더 넣어드린다고 이렇게 처신하신 짱 좋아하실 거예요 손님들은 그렇게 입소문 타고 이집 인심 좋다면서 손님이 늘어나는 거고요 네아 그래서 요즘은 서비스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팁 감사합니다 이유경님 위치가 가게 앞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자리를 구하셨나요 여기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언니 가게가 여기 뒤에 있는 가게고요. 여기에 야외 테이블 앉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붕어빵을 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애님 장갑 너무 더러워. 장갑을 깨끗하지만 새로운 장갑을 꺼내서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많이 코멘트를 남겨주신 거 보고 진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구나 하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감사합니다. 여자 드러머는 은미쌤. 잘 봤습니다. 히 ㅎ. 저도 붕어빵 먹고 싶은데, 요요. 저희 동, 동네는 붕어빵 파는 곳이 없어요. 동네 아주머니, 동네는 어디시길래 붕어빵이 그렇게 많이 생기나요? <웃음> 부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다음 에봬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여기 붕어빵이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세무청이 와가지고 여기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언니 가게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가 들어와도 안 된다고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두둥탕님 느낌표 모자 안 치심? 잘못하다 반죽에 머리카락 떨어지면 어쩌려고? 아 제가 모자를 쓰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를 이제 모자 쓰고 근데 제가 지금 머리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써야되죠? 일단 이렇게 오케이. 농땡이님 아고이뻐라 아 이런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랭커피님 안녕하세요 화이팅요 감사합니다 김비음님 타유튜버 따라하는 수준 사실 붕어빵을 컨텐츠로 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셔서 붕어빵만 하는 그런 유튜버가 제가 지향하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인생에 붕어빵을 할본 경험이 있다 한 스토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유튜버는 어떤 유튜브를 따라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세계 어떻게 될까요? 팥이라는 슈크림 있어요. 팥이야. 네. 아. 저 이거 소비스로더 넣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모자는 벗는 걸로. 머리를 묶고 있습니다. 머리 묶고 있으니까 모자는 벗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질문. 김정은 님, 돈은 손님들이 계산하게 하세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돈통을 따로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돈통 안에 돈을 넣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정은 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조사님 3른살못쏠남인데 저랑 결혼해주세요 <웃음> 아네 결혼이요? 결혼 너무 이르지 않나요? <웃음> 댓글 감사합니다 강인주님 유쾌한 붕어빵 아가씨 잘 보고 갑니다 우리 동네에 계시면 단골 됐을 텐데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댓글을 다 읽어봤고요 사실 그 댓글들 중에서도 정말 이제 조언해 주시거나 피드백 주신 댓글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다 읽고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이제 공업방을 하면서 더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관없는 이제 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조금, 네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으니까요. 좋은 댓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렇게 길게 마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처음이라서 참 낯선고 이런 시간이 많으셨어요. 예.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컨텐츠로 그리고 정말 다양한 시리즈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 되세요. 안녕 여러분.